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 3절 말씀을 오늘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더 우리 읽을 때 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새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샬롬 주의 평강으로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보면서 네. 우리 요즘 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주의 평강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 받지 못한 아마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인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은 그 백악관, 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링컨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링컨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링컨이 링컨이 되었는데 링컨의 자서전에 아주 첫 부분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 전부와 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의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국인들로부터 존경과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된 것은 나댐이라기보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신앙으로 밀어주시는 그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죠 과거와 단절된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어,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 아마 희비가 굉장히 많겠죠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어느 집안의 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하루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보니까, 모두 가, 가, 가. 한 과목이 양이었어요. 양.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탁 붙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파지 말아라. <웃음> 그 말을 아버지가 진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아버지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쓴 뿌리 또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만약에 깨어진 그런 관계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의 문이 거기서 닫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부모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는 부모의 잘못이 있어요. 남들이 알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통,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 때문에만 관계가 정말 깨어진 것일까? 어, 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만약에 흠이 없이 자녀들에게 잘 했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그런 어,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 되지 못한 자책감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자,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랑이 정말 많으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합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나 큰아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 밑에도 탕자가 나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큰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자가 아님을 보면서 그 부모와의 문제가 꼭 부모만의 결함, 부모만의 허물,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결코 부모를 원망만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부모의 죄냐 우리의 죄냐 할것 없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도 부모가 바로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 먼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어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늦게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 자녀는 부모가 준 작은 상체에도 오래오래 기억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은혜로 자녀를 대하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철 없을 때제 어머니, 제 아버지에게 한 번씩은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정말 철이 나지 않았던 때의 말이고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아,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소리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가난아이일때 내가 알아서 밥 먹고 내가 가난아이일때 내가 알아서 잠자고 내가 가난아이일때 내가 알아서 대섭엔 갈았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누군가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았다면 그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카운트 수양에 청도에 갔을 때 기억인데요 그때 청도 가서 인카운트 첫 둘째 시간인가 아버지 상처를 그 하나교회 목사님께서 다루어 주셨는데, 그때 강의 마치고 처음 기도할 때 제가 그, 그 기도실에서 쓰러지면서 기도가 막 되는데, 그제 그때 시간이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육신의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이제 항변하는 게 아버지, 그때 왜... 어,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어, 사셨나요? 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좀 기억력이 어, 사실 조금 많이 약한 편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한 10분의 1, 2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어, 제가 많은 어, 어린 시절 기억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선명한 장면 하나가 제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그 장면 하나가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창령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열병이 열병 같은 갑자기 그 병이 내게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창녕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창녕에서 한십리 정도 떨어진 고암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고암에서 창녕까지 하루에 막 버스가 한 서너 번 정도 다닐 정도로 아 그렇게 옛날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막 열이 나고 막그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뭐 택시 불러도 아안 뭐 되셨는가. 그 당시께서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 앞에 보통 보면 어른들이 앉는 자전거 그어 뭡니까 자리 앞에 아이들 태우는 거 끼우는 거그 옛날 자전거 있었잖아요. 그기에 저를 앉히고는 심리길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달리시는데 고함에서 작년까지 가려면 큰 고개를 두개 넘어야 합니다. 그 고개 넘을 때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내리고 걸어갈 정도로 비포장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한 6월인가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땀을 비지 땀처럼 흘리시면서 저를 그 앞에 앉히고 고기를멎실때 당신께서 내렸어 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저를 찾고 가는데 수건아 수건아 괜찮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고기를막 걸어가면서 저를 막 달래고 땀을 흘리면서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하는 그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날만 그랬었을까요? 저를 붙잡고 자전거를 몰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려주신 거예요 그때 저를 아버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을 그때 확 깨닫게 하시고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 제가 미안하다고 아버지 용서한다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이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면서 비로소 부모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늦게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죠 그때 철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읽은 그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이라는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눈이 가득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뒤늦게서야 자기가 첩의 딸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나를 낳았냐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 덮인 산길에 올라가서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려던 그녀는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그 눈밭에 선명하게 찍혀있는데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걸어왔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삐뚤삐뚤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일뚤 할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뿐이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비로소 부모를 보게 됩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시절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데 이것이 기독교와 유교의 다른 점입니다 유교는 효도가 마땅한 것이니 효도가 마땅한 도리니 법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 이것이 유교라면 기독교는 효도는 뭐냐? 효도는 사랑이다 효도는 용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 품으로 자꾸 파고들어 보세요 주님께 자꾸 나가가 보세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쓴뿌리와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다 성령님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주여라고 부르며 나가기만 하면 부모의 그 상황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품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할렐루야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그 썬뿌리가 주님 안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꼭 아세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하기 위해서만은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모든 형편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드세요? 아직도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 있으세요? 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반응하지요?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마시고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야 네. 오늘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네. 그러면 제게 그 인카운트 뭐 경험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막힘과 깨어짐이 아물어지고 네. 치유되어지고 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이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그 쓴뿌리가 내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율법적으로 그토록 잘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렵고 잘 안되지요 안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안되는 것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자녀를 위하여 우려야 되지만 자녀만을 위해서 우려야 됩니까? 부모와의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의 그 관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드릴 기도가 꽤 많죠. 근데, 우리가 뭐 부모에게서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까? 점검해 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부모님의 그 심령 속에 영생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부모님 구원과 가족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정 같은 가정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르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에는 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근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소동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그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다 대피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롯의 가족이. 딸들이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위들은 안될것 같아 같이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아내와 두 딸을 데려 나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내가 흔들립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는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집 생각이 나고 살림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소등과 구분을 떠나야 유황불에서 근전받을텐데 아이고 내가 일군한 게 어떤 건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준비한게 어떤 건데 하면서 움츠끄지를 안 하잖아요 천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유황불이 떨어질 지경이 되니까 손을 잡고 끌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거든요 그 떠나는 중에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로의 아내는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고도 우리 집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와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장가, 보내고 자녀를 기른 데만 관심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롯의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부모님의 영혼 상태는 그냥 방치해두고 집에만 계시라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지켜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연세 들어가시는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연세만 자꾸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아요? 않는가요? 하나님 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의 영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은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한 동족 이스라엘이 용서받기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났습니다 사도발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배척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동족만은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도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님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눈물로 내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구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중에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 살피고 또 살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간수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집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말이뭐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영혼 상태를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시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이 기도를 덧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성격이 좀 거칠거나 구세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빌어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네.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는 폭포 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혈기로 매던 부모만 생각나고 뭐돈 타령만 하는 우리 부모 모범이 되지 않은 부모, 우리를 버린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녀에게 열등감만 남겨둔 부모 어떤 상처로든 부모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부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현재 89세입니다 내년이 90세가 되시는데 서울에서 혼자 사십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건강하게 사시는지 참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께 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절대 짐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빈대요, 교회 가서.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짐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할 텐데 병들어서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나 또 부모님 모셔 본, 본 분들은 알겠지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고르반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소자가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사람 약, 우리 가정의 약자는 채, 지금 우리 어르신일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공경, 말 한마디, 밥한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계속 섬기기만 해야 될 부모님 모시고서 다면 곁에 계신다면 계속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지나쳐서 문제죠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효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시잖아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잘해주면 복준다는 말은 한마디 안 하시고 부모에게 잘하면 공경하면 효도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약속을 덧붙여주신 개명이다 왜냐? 그것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자녀는 저절로 돼요 위인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안 되는 것 네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기억한다 내가 상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아멘. 부모님을 모시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든지 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좀 효도의 말들 좀 하셨나요? 네. 우리가 정말 드리는 뭐 부모님 뭐 잘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부모를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냐? 그리고 네 부모를 정말 용서하고 있냐? 마음의 깨어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계의 아픔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풀어내라. 열어야 된다 그것이 너가 해야 될 효도다 내 힘으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모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지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주셔야지 여러분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세요 그런 어떤 아,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오늘 참 좋은 기회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으로 만져주셔서 주님 제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는 그런 효도를 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네. 기도하고 바랄 때 진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이 효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 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냐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네, 어머니가 경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는 라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바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버마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총자 끓여놨다 와라 호박찌개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가한 들으면 평생 소원이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을 드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내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즐겨 못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한 길에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한끼 못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 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 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은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부모와의 관계의 아픔